안녕하세요.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여기는 서울 여의도 국회사단 근처에 있는 글래드 여의도 호텔이고요. 300개 호실에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한집에서는 300개 욕실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호텔 관계자분들께서는 호텔 객실 리모델링이나 블루시공나노코팅 진행하실 경우 많은 연락을 주세요. 1577-9302, 1577-9302.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여기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 여의도 호텔이고요. 욕실 줄눈시공 나노코팅 진행하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줄눈시공 진행하였고요. 세면대는 나노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면대와 거울을 나노코팅 진행하였고요. 시공한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이곳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 여의도 호텔이고요. 객실 안에 있는 욕실을 줄련시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변기에 있는 배터리 실리콘 제거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샤워부스 바닥 타일줄눈 시공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오염대에 있는 백트 시멘트를 제거 중인 모습이고요.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시멘트를 제거하고 친환경 줄눈제인 폴리오레아 스파핏줄눈제를 사용하여 줄눈 시공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시멘트는 오염이 되어 있고요 영상을 보시면 변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색은 화이트색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오염이 되어서 까맣게 되어 있고 곰팡이가 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경기를 보시면 양경기 하단 테두리도 실리콘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오염이 되어 있어서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리콘을 재시공한 후에 블눈시공 코팅을 하여 오염 방지해줄 예정입니다.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호텔 관계자분들께서는 호텔 화장실 블눈시공이나 리모델링 원하실 경우 많은 연락을 주세요. 15779302 15779302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다양한 시공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면대이고요. 세면대 보시면 수전 손잡이를 보시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대가 끼어 있고요. 세면대도 오래되어서 변색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거울을 보시면 거울도 볼 때가 밀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와 거울을 나노코팅 해줄 예정이고요. 오늘 전체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을 보시는 것은 세면대 상판 연마를 해주고 코팅제를 도포하는 과정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보시면 코팅제가 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오염돼 있던 세면대 상판 연마를 해주고 코팅제를 도포한 다음에 정화 과정을 거치면 완성이 됩니다. 오염되어 있던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욕실에 있는 거울 오염되어 있던 유막을 제거해주는 샌딩 과정입니다 거울에 묻어있던 물대 자국과 각종 오염되어 있던 여러가지 부분을 샌딩을 해서 연마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연마를 해주고 나노코팅을 진행합니다 행복한집 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과정은 세면대 상판 연마를 해주고 코팅제 도포한 다음에 경화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코팅제를 말려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경화되면은 완전히 코팅이 되어서 사용하실 때에 물때도 끼지 않고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상판 연마하고 UV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UV코팅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을 뿌려보는 영상이고요. 영상을 보시면 물방울이 동글동글하게 맺혀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글래드 호텔 화장실 바닥 줄눈 시공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곳은 샤워부스입니다. 샤워부스 바닥 타일과 테두리 오염돼 있던 시멘트 제거하고 친환경 줄눈제인 폴리오레아스파틱 줄눈제를 사용하여 줄눈시공 진행하였습니다. 알료는 참석알료 실버를 사용하였고요. 시공전 영상과 시공후 영상을 비교해보세요. 시공전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색이 변해있었지만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시공된 모습을 보시면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경기 하단에 실리콘도 오염이 되어 있었지만 제거하고 재시공 진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면대 상판 UV 나노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연마해서 오염된 부분을 갈아내고 UV 코팅 진행하였고요. 영상을 보시면. 깔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을 보시면 나노코팅 진행 전에는 물때가 끼어 있고 지저분하였지만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나노코팅 진행 전에는 물때가 끼어 있었고 많이 오염이 되어 있었지만 나노코팅 진행 후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은 연락을 주시고요. 전국에 계신 호텔 관계자분들께서는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줄눈시공, 아노코팅진행 원하실 경우 많은 연락을 주시고요. 거울이나 세면대를 보시면 브이크톤과 나노코팅을 진행하시면 관리하기가 편하고 청소하기가 편합니다. 화장실 바닥이나 샤워실 바닥을 보시면 줄눈리 시공을 진행하면 오염이 되지 않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이버 검사상에서 행복한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블로그, 다양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1577-9302, 1577-9302.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